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리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빌립과 브로노구와 니가 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에게 입교했던 안디옥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 이제 교회론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도의 어머니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주제 강의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아, 신약 성경에서 언급된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 뭐 이렇게 세 개의 직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 목사라는 직분도 다스리는 장로와 뭐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했을 때에 주로 이제 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죠. 그럴 때 가르치는 장로로 이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세 종류의 직분이 모두 안수를 받아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직분을 세울 때에 성령의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관련해서도 이해하지만 또 특별하게 그 직분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이런 의미도 동일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지만 우리는 사제주의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 우리는 또한 직분적인 차원에서 또는 은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구분도 동,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아, <웃음>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오늘날 우리 한국교에서 흔히 있는 권사나 서리집사나 권찰 등의 직분은 성경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이런 직분은 사실 교회가 편의상 만든 직분이죠 사실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도 어, 교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그런 직분을 만들어서 교회가 좀더 효율성 있게 그 유연성 있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한, 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교회론의 이제 마지막 강의 부분을 장식하면서 칼빈이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직분론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 하고자 합니다. 칼비는 그의 명저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한테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과연 어떤 식으로 신자들의 어머니 역할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칼비는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 1절에서 4절에서 다음 같이 언급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시적 교회를 논하고자 함으로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는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나으며저절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생도로 지내는 동안 이 학교로부터 떠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없다 더욱이 이사야와 요엘이 말한 것과 같이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어떤 구원도 바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떠나는 것은 항상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 저는 칼빈의 이 부분을 보면서요 어, 오늘날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 교회는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고요. 교회는 사람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신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편의상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좀더 작은 규모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가정도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없어도 되는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오류와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왜 굳이 교회, 꼭 교회를 가야만 하냐. 우리는 왜 굳이 꼭 구원을 받는 데 교회가 있어야만 하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질문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분명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교회는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교회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었다도어떻 내가 구원 받기 전해 믿어줬다고 합니다. 굉장 이기적이죠. 제가... 어, 아이들한테 조직신학을 가르치는데 조직신학의 그한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학자의 어떤 주장을다 거의 다 동의하는 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어, 누구죠? 그존 프레임의 조직신학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존 프레임이 어, 그 어떤 부분이었더라. 아, 아 갑자기 좀 떠올랐다가 지금 머릿속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 이랬더니 이제 난감한데. 하여간 존그 프레임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 교회론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 그게 떠올랐다가 그게 사라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나 봐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이런 칼빈의 주장이 제가 떠올르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강의에서 교회론을 언급하는 이 서두 맨 앞부분에 세워졌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칼빈은 교회를 딱 얘기할 때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딱 타이틀로 해서 교회론을 장황하게 쫙 나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는 이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의 교회가 제대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책을 읽길 때 항상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읽으라 그러냐면 첫 번째는 서론입니다. 서론에 전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 우리 아이가 이제 책을 읽는데 책을 읽으면서 아빠 이 책의 내용이 어, 제가 이제 먼저 애들 책을 읽으면 그책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물어보는데 좀 내용 이싫치않아요 그래서 잠깐만 있어 봐. 아빠 읽어 볼게 하면서 서로 만쭉 읽어 봅니다. 서로 읽어 보면서 이러이러 내용 나오지? 그때 어 어떻게 아니야. 서론에 다 나와. 근데 넌 서론에 관심이 없고 내용만 관심 이 있어. 서론을 염두에 두고 무슨 얘기 하려는지를 훑어봐야 내 안에 내용이 제대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핵심을 알수 있어라고 얘기해요. 똑 동일한 관점에서요. 카이빈이 기독교 강요 제 4권 1장에서 이 소위 교회론은 쭉 장황하게 나가는데 교회론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1장 1절과 4절에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딱 규정하고 왜어머니인지딱 설명을 한 다음에 그걸 장황히 풀어 가면서 성례론까지 쭉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의를 집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서 교회가 없다면 그건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이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가르친 것은 그가 교회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독자들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 저는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탁월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두 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스템을 자꾸 파괴하려고 하고 자꾸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세상이 자꾸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적인 교육을 어렸을 때서부터 배우면서 자란 세대들은 더욱더 가정이 불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불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교회의 가치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상당수의 교인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 다녀보니까 실망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의 가치를 부정하고 무교회주의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 나만 일단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같은 신자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나올 때서부터 내가 믿어줬다고 생각 합니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뭔가 서비스를 받고 내가 뭔가 좋은 설교를 듣고 내가 뭔가 항상 이 주어가 내가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어,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를 바라볼 때 나에게 이익이 되나 이익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관점이 항상 먼저 앞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을 좀더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제가 나니베트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시스템이 잘돼 있어도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잘못되면 이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나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교회가 문제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항상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가면 신기하게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답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문제가 없길 바라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덩어리들이 모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천사가 된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문제 덩어리입니다. 우리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문제 덩어리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 가며 우리는 그 안에서 거, 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또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에서 문제를 찾고 내 자신이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나는 정사이고 타인이 잘못됐다는 라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건 요 방법이 없습니다. 성립께서 조명해 주셔야 제 문제가 보입니다. 어, 제가 이제 자취생활을 했었습니다. 20대 때요. 그때 은혜 엄청 받았을 때였어요. 우리 형님하고 둘이서 자취생활 하는데 맨날 싸웠습니다. 밥 먹고 싸우고 또밥다 먹고 싸우고 하여간 맨날 싸워요. 싸우는 이유는 분명하죠. 자취 생활 해 보신 분 아시죠. 왜 싸우는지. 항상 싸우는 건밥해 먹는 것과 설거지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거.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 정말 부드러운 저를 만나고 계신 겁니다. 전 20대 초반에요. 20대 초반에 저를 만났으면 집사람 저못 삽니다. 우리 형님이 저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이게 학교 갔다가 딱 들어오면 우리 형님이 제책 보고서 잘못 꽂졌다는걸 알아요. 아니, 책이 여기 꽂혀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꽂혀 있냐고 제가 잔소리하면 야너 때문에 미칠 것 같다.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저는 자다가도 이렇게 꼼꼼하면요. 꼼꼼하다는 게 제가 뭐 읽고 싶은 책이 갑자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딱 잡아 뽑으면 제가 원하는 책을 뽑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이 갔다 오면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책이 여기 꽂혀 있었는데 저기 꽂혀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순서를 웬만큼 다 기억하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설거지 같은 거할 때도 그래요. 항상 우린 자취하면 그러잖아요. 어, 이날은 이번 주는 형님이 하면, 그 다음 주는 제가 합니다. 뭐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빨래는 내가 하고, 그 다음 뭐이 서로 이제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저는 하거든요. 그럼 문제가 누구에게 있죠? 우리 형님에게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이 문제 아주 기도했더니, 야, 네가좀더 이상하면 되잖아. 근데 저 굉장히 은혜 받던 때였거든요. 어휴, 복종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러면서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리고 네, 그럼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설거지할 때 됐고 우리 형님이 빨래할 때 됐는데 제가 묵묵히 앉아서 빨 옛날에는 세탁기도 없었어요. 빨래 비누 묻혀가면서 팍팍 빠는 거예요. 설거지 제가 다 하고 음식 다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 이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제가 우리 우리 형님이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고 불을 막 지르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잠원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되게 미안한 거예요. 형, 너왜 그래? 그랬더니, 형, 나 은혜 받았잖아. 야나 너한테 적응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아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할게요 다 아,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더니 우리 형님이 변화됐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미안하니까 제가 청소할 때 우리 형님이 다 청소하고 빨래 그 이후서부터는 우리 형님이 다 했어요 <웃음> 그 이전에는 우리 형님이 문제라고 생각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변화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혁이 되고 나니까 우리 형님이 자동적으로 개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형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비포어애프터가 차이가 많이 생겼어요. 아 지금 관계 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형님 울산에 살아도요, 서로 계속 전화 연락하고 어떻게 지내 형님, 뭐잘 지내냐, 고 아프면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안타까워하고. 근데 그게 우리 형님하고 저거의 관계가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 은혜 받고서 그래요. 우리 형님하고 저거는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큰 아들과 작은 아들처럼요. 완전 정반대요. 예 우리 저를 보고 우리 형님을 떠올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를 보면서 우리 형님이 떠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은 저보다 이만큼 크거든요 덩치는 이만큼 좋고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굵기가 이 정도로 굵어요 진짜로제 엄지손가락하고 그대로 포개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제라고 잘안 보여요 우리 형님하고 둘이서 가면 그럽니다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십니까 그래요 저는 절제 우리 형님하고 같이 살는 전도사님이 돼요 우리 형님 막 풍채가 이러니까요 막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된게 뭐냐면 모든 문제는 관계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바라볼 때 항상 저는 이제 이런 제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저도 인간이니까 담임 목사님 원망하고 교인들 원망하고 하, 왜 하나님이 저를 이런 교회 보내셨나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 마음 속에 오는 건 뭐냐면 그럼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 그 문제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남들이 숟가락 다, 남들이 잔치상을 차려놓은 곳에 숟가락을 올려놓으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맨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좀 좋은 교회, 좀 교회 다운 교회, 에덴 교회 같은 교회 이런 교회 좀 보내 주십시오. 한 번도 안 보내주세요. 제가 갔던 교회는요. 이건 진짜 솔직히요,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이제 부천 쪽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는 제가 전도사로 처음 딱 부임해 왔더니 거의 그 어느 집사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전사님, 우리가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꽃이 춤을 춘대요. 아니. 꽃이 춤을, 꽃이 춤을 추는 거하고 보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정을 줘야 되는지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아예 <웃음> 굉장한 교회 그냥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제가 사회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죠 싱겁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거고요 썩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 면 우리는 밝은 곳이 좋대요 우리는 썩지 않은 곳이 좋대요 그럼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데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이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막 불을 사르고 희생을 하고 몸이 다 망가져가면서도 헌신하는 가운데아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그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 존재 가치를 깨달아가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이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저는 어 굉장히 실존주의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제 존재 가치를 의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그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깨닫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난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그 관계 안에서만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기쁨과 참된 인식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지체들로 얘기하면서도 자주 그런 얘기하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존재한다는 걸 믿지 못했거든요. 제가 존재한다고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웃기죠. 그렇죠? 육신 살덩어리가 다 있는데 제가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의심이 돼요. 내가 존재하나? 그런 문제 아주 곰곰이 고민하고 있으면 누군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어, 나존재하게 존재하나 보다.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헛개미는 아닌가 보구나. 근데 이런 실존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자꾸 뭔가 내가 존재한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자꾸 생기죠. 이게 실존주의의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입증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자각하게 하시니까요. 거기서 진정한 기쁨이 있죠.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한테 자꾸 권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피 흘리게 만드는 이유는 사실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는 썩었어, 썩었어요. 없어져야 될까요? 아니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나를 부르고 있구나. 아, 옛날에 우리 애들하고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아, 제가 좀 자랑질 하나 할게요. <웃음> 이순신 장군요. 이 저희 그 외할아버지 격 되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덕수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 피가 반쪽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웃음>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 바다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 저 피에, 저 피가 우리의 많은 조선 군사들의 피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는 저 피가, 저 바다가 나의 피를 원하고 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내 피를 원하는구나. 이 시대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 시대가 나를 이 소명의 자리로 부르고 있구나.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픈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아픔을 우리가 느껴야죠. 아, 그리스도의 몸이 썩고 아파갈 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러면 나는 이 썩고 아파하는 이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내 몸을 던져 내가 그리스도의 그 아픔에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몸뚱아리인 교회를 혐오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외면해버리죠 왜요?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마치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옛날엔안 썩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보세요 항상 썩었어요 항상 손자든 돌마다 죽었고요 항상 교회는 부패 덩어리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도 좀 달라졌나요? 오셔도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패하고 썩었던 그 교회 시대가 다시 새로운 생기로 충만할 때가 어떤 때였죠? 누군가 희생할 때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8세기 때 조지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고 그 사람이 썩고 부패한 영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헌신했습니다 그분이 40대 중반때 완전히 탈진이 됐다 그래요. 너무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영국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영국이 그렇지 않았으면 영국은 문을 닫았을 거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역사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했을 때 오늘날 교회의 부패와 어려움과 타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를 고민해야지. 교회가 썩었으니까 나는 교회를 외면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교회의 몸의 일부라고 얘기할 근거가 있나요? 우리는 마치 유체이탈 화법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와 한몸이에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때 우리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아픔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저 아픔의 한자리에 내가 동참해서 치유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직원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직원들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을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직원은 어떤 사람인가요? 목사와 장노와 안수집사죠. 여러분 이 교회 직원으로서 목사와 장노와 안수집사는 요 정말 헌신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이지경이 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교회 이세 이 종류의 직분자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희생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희생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맨날 그, 그 친구 일명 운동권이에요. 왜 운동권이냐? 맨날 수업 끝나면 축구하러 다니거든요. 그리는 우리끼리 아, 쟤 운동권이냐? 공부는안 하고 맨날 운동만 하러 다녀요. 저를 자꾸 유혹해요. 축구하러 가자고요. 저 근데 축구절저잘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해. 안 해. 근데 걔네들 꿈꾸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총회장 되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 때부터 총회장 되는 게 꿈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난 목숨 걸고 뭐이 한국 교회 살리듯 뭐 그런 거다란 포부가 있어요. 뭐 고양이라도 그럴 텐데 총회장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출발부터가 거기서 그렇게 돼 버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 사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자에 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참 불편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직분자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직분자들이 소명감 없이 제발 직분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자기가 목사가 되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파운드를 계산할 줄몰 몰라서 제가 잊어먹었는데 몇 파운드씩 빠졌대요 한 달에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길 가서 이길 가면 좋은 차 타겠지 이제 이길 가면 사람들한테 뭐뭐 존경받겠지?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건 알거든요. 우린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질 때에 내가 안 세워질까 봐막 조마조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져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 못할까 봐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할 때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한명한 한 명이 내가 썩어지는 미라 되겠다. 한명한 한 명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재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직분자들한명한명 한명 세워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썩었겠습니까? 안 썩어요 썩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뿌리라고 하는 사람들부터가 썩은 거예요 뿌리라고 하는 사람들부터가 그래서 여러분 조지필드가설교 아주 중요한 그 테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로 설교자들의 회심을 외치는 설교가 게 많았어요 목회자 왜냐하면 교회 직원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저는 오늘 이세 이 종류의 직원들을 일일이 다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세 종류의 직원들이 다 포함되어지고 공통적으로 이해해야 될 영역으로 여러분한테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세워지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세워진 일곱 명의 사람들을 집사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전도자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뭐 집사로 보든 전도자로 보든 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교회 직분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거론하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냥 안수집사라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합시다 안수집사는 과연 어떻게 세워지었을,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답니다 그때의 에덴교회의 제자들이 더 많아진 어,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 건가요? 교인 숫자가 늘어나면 좋은 건가요? 뭐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사람별로 없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많아지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말 자체가 그겁니다 근데 그이 그때라는 말씀은 더좀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부흥하는 교회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 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자의 된 역할 신자의 어머니 역할을요. 단순히 영적인 어머니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어머니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민 사회 안에서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거 오히려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보호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 의 필요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적인 필요를 제공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입니다. 신자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곧 자기의 보호, 자기의 유익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없나요? 오히려 저는 성령 안 충만한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제일 없는 곳이 어디라고 그러죠?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죽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런 얘기합니다 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진짜 문제 많은 교회네 아니 살아있는 교회에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육적인 만족을 잘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면 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요 마치 지렁에다 이 소금 뿌린 것처럼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본성에 굉장히 거슬리거 아니 정반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처럼 맨날 우리 목을 쳐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도 성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육체의 본성이 끌어오르고 사단의 공격도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 같아요. 아닙니다. 진단을 다시 하십시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저는 한국교회가 아직까지는 생명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자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승리한 교회와는 다르게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와 충돌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그 문제 때문에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하면 전투 때문에 승리한, 성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문제가 없길 바랐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성숙해지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못 보는 부분을 보게 됐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성숙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다듬어지는 법을 배우고 문제 속에서 우리는 견고해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회피하려 듭니다 우리는 문제 정면 충돌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적하는가를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주로 누구한테 많이 듣습니까? 목사님에게서요? ?에게서요? 그러면 덜 마음이 불편하죠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한테 많이 듣냐면요 배우자한테 많이 들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서 우 맞는 말인데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렇죠. 맞는 말인데. 근데 그때 주로 하나님 음성에 많테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분 좋게 들리게 안 하실까요? 그 질문하겠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겸손해야만 해야만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필요한 메시지가 선포 안 될까요? 수도 없이 선포됩니다. 근데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하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설교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만해서 당나귀가 말하면 어디다 말댔구냐고 당나귀 뒤통수를 때리는 게 우리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을걸요. 왜 나의 삶은 이 모양입니까? 수도 없이 얘기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정을 안할 뿐이에요. 인정은 안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상교회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 견고하게, 더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문제 없스가 없었다면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제 인생에서도 제가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에게 문, 문제가 없었으면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야말로 우리를 더 무릎 꿇게 만들고 문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함과 나의 악함을 더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그건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법이 아닙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했을까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념 론자냐 유물론자냐 또는 유신론자냐로 우리는 분류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는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했을까요? 2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 누가는 사도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좀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어 이상하죠? 왜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죠? 지금 문제를 누가 일으켰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문제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앉혀놓고 야단치고 야 정신 못 차리지 한번 엎드려 뻗쳐 한번 할까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누가는 이이 아, 문제를 사람들의 사람들이나 구조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문제야 시스템을 개혁해야 돼. 그래야 이게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을 거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좀더 본질적인 점을 바라봤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의 훈련이 많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모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는 기도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주로 어디 어디 찾냐면 잔머리를 굴리죠 사람을 찾아다니죠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찾죠. 내 경험을 찾죠. 그러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더 원수를 많이 만듭니다. 사도들은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가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제일 싫어하지 않나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뻔하잖아요. 그래 또나 내가 나 나죽으란 얘기지? 맞습니다. 나죽으란 얘기예요. 안 죽어지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의지나 여러분들 이성으로 죽어지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기도 안 하고 제가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죽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하는 방식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죽여 삼창, 삼창, 죽여, 죽여, 예, 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예, 네. 저는 죽여 삼창이 죽여 삼창으로 들려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죽이느냐? 의지가 아니에요. 결단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죠. 죽이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부활시키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려고 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더 심각해져가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을 사전의 말씀으로 보면 사도들이 생각한 본질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한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단임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 사역을 할수 없을 정도로 교회 구조나 환경이 안 좋다고 한다면 그게 죽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요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본질을 제껴놓고 주로 프로그램에 따라다녀요. 제가 부교자 생활하면서 제가 전임을 안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임을 하면 요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제가 머리를 짜냈죠. 무조건 가면 운전 못한다. 운전 못한다그러면 운전 안 시키잖아요. 새벽 기도 운전 시키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밤낮 불러에서 운전하라는데요. 저 운전 못하는데요. 라이센스는 있는데 저 살인면허요. 라이센스 투 킬. <웃음> 그러면 운전 배워. 그래서, 아 운전 배울 시간이 없어서 맨날 그어요 운전 안 배워요.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 안 시키죠. 전임해, 전임 안 하겠어요. 저는 그냥 파트타임만 할게요. 파타임 하면서 이놈들만 죽이면 돼. 그래서 그 파타임 하면서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저 개척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겁니다. 무조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없애버렸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저녁 기도를 다 바꿨어요. 새벽 기도를 했더니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쯤 기도가 뭔가 할 때쯤 되면 직장 출근해야 되죠. 학교 가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그걸 저녁 기도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애들 키우고 난 다음에 학교 보내거나 그러면 아무 때나 와서 예배당 와서 기도해요. 모든 성도 우리 교회는 어, 교인들이요. 새벽 기도 같은 거 특정한 기도 시간 정해지지 않아도 한 7, 80%가 알아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사반서 네. 죽여 죽여 소리나요. 얼마나 죽을 일이 많은지 계속 죽여 죽여. 근데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기도 본질에만 집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 일주일에 아 이거는 제 노하우인데 이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요 말씀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좀 전략을 짰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 수요예배는요 어, 원고 없이 설교를 해요 왜냐 원고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수요예배는 원고 없이 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의는 원고 없이 해요 그리고 금요기도는 요약 설교를 합니다 요약설교라 하게 되면 별로 이제 그 시간을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죠. 그 난녀배만 원고를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준비해가지고서 있습니다. 뭐합니다. 나오는 것까지 다 적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설교한 것의 흔적을 다음 세대에 남겨서 전수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장 능력도 계속 키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난녀배 위해서 설교는 원고를 꼼꼼하게 다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다가 좋은 어떤 아이템이 있었는데 원고에 없었는데 나왔던 것은 설교 끝나면 다시 다 메모를 합니다. 그 다시 추가해서 원고 s 다시 정리해서 다 이제 보관 o 놔요. 그리고 저녁 오후 예배는 예전에 교 u 들이다 까먹고 e w a 하는한 s 년 전, d 년전설교 e 다시 그 반복합니다. 근데 반복해도 은혜 잘받 f 요왜냐하 a y one way of Sunday, one way of Sunday, one way of s u n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담도 웬만하면 상그 신방 안 하고 그냥 우리 예배당으로 오세요. 예배당에 오면 상, 왜냐하면 신방하고 나면 두집세집 신방하면 그날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건 전략이죠. 이건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하고서요 제가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설교 준비에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신방 다니고 뭐하고 하려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고 없이도 설교하는 데 훈련이 되고요. 요약으로도 설교하는 데훈련 되고 이게 다양한 훈련이 돼서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신자의, 신자의 어머니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직분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직분자들이요.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줬는데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는다?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문제가 많은 거죠 네. 아니 토, 이, 토정까지 만들어줬는데 시간 많으니까 놀러 다니고 시간 많으니까 어디 가서 차 마시고 시간 많으니까 맨날 영화나 보러 다니고 그러면은 이건 그 심판은 하나님께 받을 문제죠 그러나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다른 것에 생각을 뺏기지 않도록 그 서포트해줘야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직분자들이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되도록이면 제 손까지 오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무슨 조지폭력회도 아니고 내 손까지 오지 않게. 그런데 뭐.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지장이 많고 집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니까 우리 그 교회 안수집사님들은 그런 부분을 알아서 다 커트를 하고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다니 목사님한테 가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마워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보면서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죠. 아더 열심히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구제를 그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직분자로 세우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이게 강목사님에게는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릴게요 강목사님한테 그렇게 시간과 여권을 주시는 드렸는데 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분자들이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목사님 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건 목사님을 죽이는 겁니다. 상당수의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기도를 등한시하는데 그거를 묵과하면서 목사님들이 변질하도록 방치시켜놔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목사님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등한시할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 목사님하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영적 교통이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강 목사님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되면요. 저하고 교통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은 저하고 교통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교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번 설교 저는 예, 저 알고서 한거 아닙니다.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설교를 했더니 뭐 주변에서 다 그래요. 목사님이 했던 설교하고 거의 똑같대요. 진짜 그런지 전 사실 의문이 갈 정도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비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요. 목사님이 창세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지도 저도 여기 와서 들었어요. 어, 야, 진짜 놀랍다. 정말 놀랍다. 강목사며 저하고 전화 통하면서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거든요.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웃음> 근데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 이건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죠? 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참놀라우시구나 하나님께서 교회 이렇게 세워 가시는구나, 그게 굉장히 제가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문제 해결해서 사람을 세우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는 결정을 합니다. 사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오직 기도하는 이와 말씀사에게 힘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 해요. 오히려 목회자의 그 집중력을 잡고 흩뜨려 놓죠.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목사님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센스가 있는 스플쳐 센스가 있는 사람들로 다 포진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요 그것은 이들과 일을 분담하여 말씀사역자가 오르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직분자들이 세워진 것은 교회가 기도하는 이유가 말씀사역에 힘을 보태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한면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번에 직분자가 9명 세워졌다 그랬죠. 본질을 아시는 분들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알아서 그 본질을 지켜낼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이 바로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들의 판단요 그냥 나온 판단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나온 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보면 모세가 혼자서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지친 모습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 장인이 그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줄 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리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오 작은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이리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담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방법이 그대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워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모든 직무는 항상 담임 목사님과 그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도록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집니다. 단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양을 치리하도록 소위 목자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이라고 한다면 단임 목사님은 목자죠. 그래서 사단이 항상 공격 타켓이 단임 목사님입니다. 단임 목사님이 무너지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이 타락하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이 무너지게 되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소위 리더가 바로 설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더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 당시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것을 선택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단순히 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교인들의 민의를 단임 목회자에게 대변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이 언제부턴가 이, 이 교회 장로님들이 그 회중들의 민의를 그 대변하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되게 됐어요. 어그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장로님의 직무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무슨 국회의원인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야당이야. 나는 여당이야. 야당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이 뜻을 지켜나가기 위해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모세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서 세워진 이 직분자들은 자신은 교회를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속적 사고방식과 어떤 철학적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장로라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장로님들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 좋은 소리 못 듣고 나가게 생겼어요, 제가. 사랑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담임 목사님 혼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도 아닙니다. 한국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무슨 슈퍼맨이 되어야 돼요. 뭐 못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못하는 게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교인이 이런 얘기예 우리 목사님은요, 막 이것도 잘하고요, 저것도 잘하고요, 뭐 노래도 잘하고요. 어쨌든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막 특송할 때는 진짜 감동이고요. 뭐 우리 목사님이 뭐 근데요,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그럼요, 그 목사님 재수명 못 따라 못사못 사세요. 그렇게 바쁜 사람이 과연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까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기도 많이 할까요? 무능해도요. 말씀과 기도만 잘하면 그냥 유능한 목회자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 다방면에 좀 멀티플하게 모든 걸다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재능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손재주가 많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손재주 좋다 그러니까 전봇대 휘어졌다고 기울어졌다 전봇대 세워달래요. 그 좋은 목회자 아닙니다. 네. 근데 뭐 뭐 기계 고장 났다고 가오고뭐 TV 고장 났다고 전화하고 뭐 세탁기 고장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목회자는 그냥 이것만 할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만. 그리고 많은 교회 직분자들은 목사님이 그거만 할수 있도록 사실은 방어막을 쳐줄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기도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안다면 교회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겠죠. 그러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은사에 따라서 쓰임 받죠. 에베소서 우리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라고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재다능한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우자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뭐 목사님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면 멋 좋죠. 네.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은사대로 교회가 세워지길 바래요. 근데 그 은사가 어떤 것은 많이 드러나는 은사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덜 드러나는 은사라는 것 때문에 마치 뭔가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만족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하는 상상 문제가 되는 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좀 뭔가 좀 나타나야 될것 같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이 문제가 문제래니까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부족한 거냐 다 덮여요. 근데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이게 자꾸 덧나는 것좀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 거죠.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 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미라.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은사와 소명을 다르게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가운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직분이 바로 목사와 집사와 아,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안에서 회 직분이 일종의 계급처럼 이해되어진 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에게는 유교적 사고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나 우리 교회도 사실 직분자들을 이제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직분이 이름이에요. 직분이 이름이다 보니까 직분을 안 주면 이게 좀 뭔가 좀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고 방식도 좀 많이 좀 개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직분은 봉사의 직분입니다. 이 봉사 디아코니아 그렇죠. 이, 이 봉사하는 직분이죠. 이 이게 디아코니아가 이게 직역을 한다면 식탁이나 기타 일을 위해서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로를 타는 겁니다.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 집사라는 단어도 열심히 봉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이 영어 단어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르고 있는 디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사실은 여기서 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봉사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노예 같이 사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낮은 자세 있고 남들이 쓰레기 안주시면 내가 주는 거고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 노릇하기 위해서 그 목사와 장로와 그 집사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직분을 받고 나면 목에 힘들어가고 직분 세워지면 내가 이것이 항상 계급 뭐별 하나 더단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게 문제예요. 성경적으로 가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자꾸 교회에서 불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은 누리는 직분이 아니라 노예처럼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꾸준 섬김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죠? 어머니가 하는 일이 맨날 똥귀저이 갈고 그죠? 그리고 죠그전맥이고 그리고 잠도 못자가면서애 얼르기도 하고 어머니가 하는 일은 사실은 거의 노예 같은 일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요. 교회 안에서 제일상전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어린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바로 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견고한 신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동료하고 야단도 치고 여러분 야단도 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 야단은 사실은 일종의 권징의 역할을 하는데 자녀들이 잘못하면 야단치잖아요. 그러면서 좀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서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새롭게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요 에스칼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무도 이런 굳은 일을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가정의 기초를 제공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없고 온통 다뭐에 있어요 철없는 아들만 있어요 다 기저귀 갈아달라요 다 그럼 누가 갈아줘요 다 엉덩이만 뒤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먼저 믿는 자들이 어린 신자를 위해서 귀찮고 성가시고 천한 일을 섬기는 디아코노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식탁 봉사자가 돼야 되는데 서로 엉덩이만 들이매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디아코노스는 많아야 제가 보기에는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봉사자가 10%에서 20%밖에 안 되니까 많으면 2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교회에서 봉사하던 사람이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지쳤어요. 왜냐하면 뺑뺑이를 계속 돌거든요. 그 사람이 해야 돼딴 사람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교제자 생활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청년부를 제가 딱 맡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우리 교 청년부가 헌신도가 한 70%에서 80% 됐으면 좋겠다. 에이. 에이는 무슨 믿음을 하면 돼. 근데 아이들이 성령으로 막 변화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80%에서 90%가 헌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맡지 않으니까 지치질 않아요. 한 사람 앞에 한두 개씩 직분밖에 안 맡으니까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여러 개 맡으면 요 나가 떨어지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힘들어서 견딜 재간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있고 있으니까요. 그 제가 개척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헌신도는 한 70%에서 80%는 일궈해봐야겠다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우리 교 성도들이 뭐 청소하면서 궁신령 되는 사람 못 봤고요. 헌신함. 와 이거 우리교회 여러분 예그 화장실 와서 보시면요, 진짜 바닥에 깔고서 잠 주무셔도 돼요. 얼마나 깨끗하게 닦는지 몰라요. 막그 락스로 닦는데요. 락스에 중독돼서 죽을지언정 더러워서 죽는 법은 없어요. 그정도는 얼마나 청소를 깨끗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봉사자. 그래서 막 화장실 청소할 때는 맨발 딱 벗고 겸손하게 신발 벗고 들어가서 문딱 걸어 잠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닦습니다. 누가 뭐 청소를 잘하냐 뭐냐 그런. 거. 누가 뭐 하는지 그건 몰라요. 그냥 알아서 알아서.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 귀하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 직분자, 소위 그 디아코노스로 세우는 것이 마땅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칭찬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항상 적용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인가? 이거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 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밑줄 쭉 꺼야 되죠. 그렇죠?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맞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않아야 돼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안수집사의 자격 또는 목사나 장로의 자격은 공통 다 동일합니다 첫째로 정주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어,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 목사님 그러면 술을 마셔도 된다는 얘기네요. 꼭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냥 술 마시지 마세요. 꼭 임박힐 때까지만 안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다 임박히면 어떡할 거예요. 예,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예 가능성을 뿌리째 뽑아야죠. 그렇죠? 일구이연하지 않고 고그리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은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유형에 들어오는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1구 2연 잘합니다. 우리는 2구 이원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1구 2원 한단 말이에요. 입이 두 개라도 한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오느날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고 그 가십하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뭐여,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파가 갈리죠. 분파가 갈리죠. 직분자가 분파를 갈라놓으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대신교단 헌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5년 이상이 된 사람으로 무흠한 자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비밀이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 사람좀더 관찰의 대상이에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데좀 냉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데좀좀 좀 차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팀장을 세우는 문제에서도요. 팀장감이 없으면 안 세우고 만다예요. 사람이 자꾸 늘어나도요. 팀장감이 없으면 그냥 그냥 놔둬요. 너무 많으면 그 많은 대로 놔둬요. 기껏 직분자 세워놓고 나서 이 사람 직분 물러서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일단 세워놓으면 어떻게 할 재간이 없으니까 진짜 믿음의 비밀이 있는 그 증거가 선명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만 직분을 세우려고 무진장 이랬습니다. 그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괜히 쉽지 않아요. 사람이 잘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저 원래 노래 굉장히 잘했습니다. 믿으세요? 사실은 저 원래 노래 잘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성대가 다 망가져버렸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안 만들어져요. 직분자가 안 만들어져요. 참 힘듭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을 만든다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직분자가 세워지면요. 정말 탁월한 직분자가 딱 세워지면 나머지는 알아서 움직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탁월한 직분자가 안 세워져서 마지못해서 때가 됐으니까 사람 숫자가 뭐였으니까 퍼센티지에 따라서 사람들 세우다 보면 은 교회 안에 온갖 어려움이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비밀을 갖지 않은 사람은 요이 유계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이해를 못해요 복종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납득을 시켜도 항상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똑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서 제가 좀좀 제가, 좀, 제가 좀 약간 논리정연하잖아요 논리정에하딱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해하겠는데 그래도요 아니 그래도에는 도대체 논리가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쫙 설명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아유 안 그래서 그냥 그래도를 빼버렸으면 좋겠네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니까요 이건 납득의 영역이 아니라 본성의 영역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굴복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성으로 다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성경이요? 성경은 어거슨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순종하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사고방식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이해한 만큼 순종한다고 라 얘기합니다 이게 이성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납득할 수 없으면 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납득할 수 있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사실은요 우리 납득해도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부활한다 납득되죠 이제 죽읍시다. 제가 죽여드릴게요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하시죠?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르네상스적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납득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납득의 영역이 아닙니다 닌 신앙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순종하면 납득되어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는 이해하기 위해 순종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직분자는 당연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집사의 직역,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 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몇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수 집사가 기혼자임을 말합니다 저 제가 목사하면서 늦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이 늦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급조했습니다 저의 자를 네,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만난 지 38일 만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빨리 목산서 받아야 되니까 네. 그렇다 수단은 아니었어요다 하여간 그렇게 결혼했어요 여자는 집사의 직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조건은 사실 장로들에게도 포함되고 목회자에게도 포함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11절 말씀에 위배되어진다 보여지죠 1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있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역시 이와 같이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자들이란 뭘 의미하냐면 안수집사의 아내들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의 아내들도 경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 세울 때 아내들한테 굉장히 예, 얘기를 세게 했습니다 남편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된다고 예. 여러분 아, 믿음 좋은 아담을 무너뜨리는 게 누구였죠? 하와예요 여자 무섭습니다 예. 어, 세상 움직이는 사람은 남자라 하지만 남자로 움직이는 사람은 여자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자들에게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얘기합니다. 여자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 알고 싶은 여러분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요 칼럼 보시면 아는데요. 여자는 두 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존재입니다. 한 세대는요 남편이고 또한 세대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세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남편들은요 아무리 잘나봐야 그 세대예요. 예. 근데 여자들이 그 위대한 특권을 포기해요. 왜요? 나의 자아실현,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 나온 표현인지 아십니까? 해결의 변증법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해결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 소위 세계 정신과 아 이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잠깐만 들으세요. 세계 정신과 인간 정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정신이 있는데.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끊임없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내 자아가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신이 된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성찰 또는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해결의 변증법이라는 개념에서 인간의 신화라는 관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반 사람들한테 보편화되어지고 나의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과정 과정을 위해서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성경의 명령도 포기하고. 가정을 지키라고 하는 성경의 명령도 포기하면서 여자들이 독립을 하죠 그런데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탈선과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걸 감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사회적 흐름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선서한 아내의 남편이 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 여자들이란 바로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직분자들의 아내들도 이렇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겁니다. 왜 그러면 굳이 여자를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사도바오는 디모데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그 후며 뭘얘기죠첫번째 질서를 얘기합니다. 질서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기능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질서의 문제 때문에 여자에게 직분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능의 문제 때문에 여자에게 직분을 주지 말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인정하시겠죠? 인정하시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질서가 먼, 먼저냐 평등의 먼저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질서가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질서 안에 있으면 평등이 이루어지지만 평등이 들어오면 질서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위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너무 직,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 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납득이 안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요소를 납득의 요소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성으로 납득되는 영역이었다면 우리들에게 굳이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하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특히 12절에서 안수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에 대여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따르는 자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자,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직분자는 첩을 두거나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사람이 될수 없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직분자 줄때 우리는 이 사람이 뭐 첩을 뒀는지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런 거 항상 보지 않습니까? 그건 이것과 관련해 맺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분자는 동성애자가 될수 없음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분자는 아내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 좋다는 말은요. 사실은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 목회에 가장 우선 순위를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홈스쿨링을 선택을 했고 그런 아이들한테 교리도 가르치고 아이들하고 짬내면서 애들한테 견학도 시켜 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자꾸 이런 일을 해요. 왜냐하면 저의 첫 번째 사육지는 가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않고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없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정확하게 살기 위해서 저는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들을 먼저 잘 다스리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자녀들입니다 아이들 바르소게 해달라고 아이들에게 믿음 달라고 아이들에게 할례의 흔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문제를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직분을 받으신 분들 저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하없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는데 조금 더 게을러서는 안됩니다. 힘드시죠?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요번에 그신그어 신계호 장로님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아, 신계호 그 목사님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책을 한건 이제 번역한 책을 한 주셨는데 미국의 메이저 리거가 한 한인 그 고아를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그 키운 그 내용 가지고서 이제 그 책을 썼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책의 요약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입양한 한인 아이들, 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나는 메이저리그를 포기했다. 여러분, 우리 좀 많이 자극받아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우리는 오늘날 자녀들은 어떻게 살든 나 일단 출사해야 되고 자녀가 어떻게 되든 내 자아실현해야 되고 자녀는 그 다음이고 일단은 우리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왜 자녀를 주셨을까요? 애완동물로 줬을까요? 아니에요. 다음 경건한 세대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를 좀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지경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권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경건한 세대 만드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요. 학교 가서 음란문 보고 앉아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아이들은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거 배우고 친구들과 어울려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시겠지 성경에 근거 있나요? 성경에 근거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자녀 신앙은 저 쳐다보지 마세요 당신네들이 잘해서야 돼요 당신네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을 부모들이 책임지기 위해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정예배하면서 애들 막 야, 양육하고 예배 허투리드리면 데리고 갑니다. 그럼 저도 마음이 짠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혼나러 나가는 거거든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나가요. 그러면서 예배의 경건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요. 아이들이. 애들이 바글바글. 어느 정도는 우리 교회가 예배 그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냐면요. 외부에서 이제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이 있는데, 외부의 수련회에서 막 참석하면 어떤 분이 중간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수련회 약간 늦게 오신 분이죠. 늦게 딱 와서 앉아있는데, 저형이요 설교를 열심히 잘 듣죠. 그 끝났습니다. 하러면 어디 있었는지 아이들이 땅속에 파묻혔다. 나왔는지팍 튀어서 왕서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많았어.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요, 그렇게 엄격하게 양육받았다 해서 애들이 어둡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얼마나 밝고 명랑한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용하고 밝고 명랑하고 애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한 거예요 부모들이 예배당 갔다 오고 나면 오늘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그러면 얘기해요 그래서 같이 서로 토론해요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서로 얘기 나눠요 그래서 애들을 계속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고맙게 여기는 것이 하나 뭐냐면 애들 스마트폰 사주지 마세요 그럼 아무도 안 사줘요 집에 TV 없애세요 그럼 TV 싹 없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들은 TV도 안 보죠 스마트폰도 안 하죠 인터넷도 안 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놀이는 굉장히 아, 아, 그 아날로그적이에요 뭐 그림 그리고 뭐하고 그래서 그, 그 순수함을 지켜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목사 힘으로 안 돼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자녀 양육에 다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이 협조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진통을 해요, 진통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아예 부모들한테 자녀 양육을 맡겼거든요. 그때 집에서 소교를 문답 가르치고 집에서 애들 성경 을 읽히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의 믿음을 부모가 책임지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왔으면 제가 이제 많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일곱 명의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회의에서 정중하게 아, 신중하게 기도하며 회의를 거친 후에 일곱 명의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웠는데요. 그 일곱 명의 명단이 5 절에 언급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리에 충만한 사람 스테반또 빌립, 브로노, 어, 브로고로, 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믿음의 성리, 믿음과 성리에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신중하게 뽑았습니다 신중하게 뽑았는데 그리 기도하면서 뽑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언급된 한 명이 문제죠 유대교에 가 입교했던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는 분명히 사도들에 의하여 직분자로 세워질 당시에 믿음과 성령이 그때 충만했기 때문에 뽑힌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 목사님이 보시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뽑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긴장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그 중에 가론 유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로 세운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론 유다였죠. 그리고 7명의 이 안수 집사를 세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그 니골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니골라요? 당시의 모습만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그 니골라당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분명한 사실은 니골라가 초대교회 의 직분자로 임명받고 난 이후에 점차 교만해져서 교회를 파괴하고 나중에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의 위험성이 그겁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게도 성계는요, 그 성계는요. 그타월에모이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주 제자 중에서는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일곱 안수 집사들 중에서는 니골라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성경가르침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직분자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아셔야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분을 줬다고 해서 그 직분 때문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직분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딴 사람 몰라도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 일침을 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저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믿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저도 다혈질이고 저도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인간의 욕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을 붙잡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정말 악하게 돌변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사람이 은혜에, 은혜 안에 있을 때는참순하디 순한 사람도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떠나면 그렇게 싸나워지고 무서워질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 사람에게 너희들 다른 사람보다 니골라에 집중해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만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니골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는 단임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로 섬기는 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의 아주 중요한 공격 대상은 단임 목사님이고 그 다음엔 장로님들이고 그 다음엔 안수집사님들이니 교회 직분자들을 무너뜨리면 교회를 무너뜨리가 아주 좋습니다. 새신자를 건드려봐야 뭐하겠습니까? 금방 나가는 것 빠겠네요. 그런데 교회 직분자를 건드리면요, 교회가 아수라장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간을 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구약에서도요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지성소가 오염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범죄하면 성소가 오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지도자와 평신도들이 범죄하면 이 성전 마당이 오염된다 합니다. 죄의 이 중도가 그 강도가 어떤 직분자가 범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더 훼손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도 있는 자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심하게 훼손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두려움도 동시에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에 항상 견고하기를 제가 요청을 주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점점 사람이 변해요. 점점 변하는데 무섭게 변해요. 통제가 안 돼요. 혈기도 많아지고요. 그렇게 순했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막 막... 싸나게행동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척할 수, 하면서 할수 있는 건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싸납고 악마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직분자들을 세움으로써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7절 말씀 보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결론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 빠지게 된 일로 말미암아 원망이 생기된 일이 단순히 사단의 사역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사단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수집사를 세우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할 선호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족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탁월한 일을 위해서 일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차원에서 볼줄 아는 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본래 이 문제 때문에 안수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집사를 세움으로써 교회가 더붕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에덴 장로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워진 직분자들이 정말 이 일곱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정말 겸손한 그런 직분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 더 성령 충만하고 제자일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이 영광스러움이 이 직분자들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조금 아까. 그 단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근데그 말이 성장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시기가 안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직분자들이 바르게 세워지면 성장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분자가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숫자가 늘어나면 문제가 되지만요 사랑성도 여러분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직분자들이 더 견고하게 쓸수 있도록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한 성전인 교회에 죄와 부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그 제사장적 직무와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분별력과 지혜와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에덴장로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정말 탁월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 에덴 장로교회 수련의 이 다섯 번의 강의를 잘 끝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교회론 강의가 단순히 머릿속에 머물고 끝나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이 에덴 장로교회가 어, 위치한 중요한 어,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베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